자 반갑습니다 각도의임들 어, 4월 모의고사 44번에서 45번 언어와 매체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 45번 가는 환경동아리 블로그이고 나는 가를 참고하여 만든 애플리케이션 제작 계획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일단 44번 문제가 가에 나타난 표현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 보고 바로 찾으면 되지 자 기후변화가 인간의 키친 영향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해서 이모티콘 보입니까 이모티콘 안 보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겠죠 자 기후 행동의 국가 간 차이를 글자의 굵기와 크기를 달리하여 제시하였다 자 국가 간의 차이 근데 지금 글자 굵기 크기 다른 거는 지금 보면 이거랑 이거랑 이게 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겠죠. 인근 학교 동아리의 페트병 수거 현황을 소재목을 사용하여 부각하였다. 인근 학교, 우리 학교 없습니다. 뭐소재목 소제목 그런 거 없네요. 자, 그래서 부각하였다. 이것도 틀렸죠. 자, 지구의 온도 상승에 따른 자연재해 건수의 양적 변화를 도식화하였다. 도식화한다는 것은 그림으로 제시하는 거죠. 여기 보면 30권 플러스 1도 되니까 520권 해서 그림으로 만들었고 이 양적 변화가 커졌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겠죠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도시화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 이런 단어들을 꼭 찾아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단어가 중요한 거야 자 기후 행동에 주체적으로, 참,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사진 자료를 사용하여 보여줬다 자 학생들의 모습 없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문제 너무 성의가 없다 맞죠? 자 45번 가을 참고하여 나를 만드는 과정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제작자가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에 제시된 개인의 일상적 실천 사례를 참고 자 실천 사례를 참고했다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구성해 자신의 생활습관을 점검한다 체크리스트 여기 있죠 그 실천 여부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일상적, 일상적이 일상적 어디 있을까 쫙 해서 어, 일상적 실천 확산이, 가, 확,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실천을 이어진다면 지킬 수 있을 것 되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겠죠 그래서 1번 맞다 자 가에 제시된 기후행동의 개념을 참고하여 기후위기로 보여주는 이미지와 문구로 시작화면을 구성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지와 문구 여기 있죠 기후행동, 어, 이미지와 문구 기후위기 위기를 보여주는. 어, 그러면 지금 도와달라그 하는 거. 그래서 어, 시작하면 시작하면을 제시했다. 맞네요. 가해 제시된 꾸준한 기후 행동의 필요성을 참고하여 자신의 성공적인 실천 결과를 누적할 수 있는 일지를 제공해 지속적으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해, 이어지도록 해야겠다. 실천 일지를 다른 이와 공유할 수 있다. 여기죠. 있 그렇기 때문에. 어, 맞죠? 자, 4번 가에 제시된 동아리 정책 제한 활동을 참고하여 청소년이 관련 기관에 제한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기후행동에 참여해야 된다 자, 정책 제한 활동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틀렸다 그래서 답은 4번이겠네요 아주 성의가 없는 문제입니다 너무 간단해 그래서 언매 그 초반에 그몇몇 문제 의그 문법 문제만 처리한다면 여러분 언매는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자 가에 제시된 기회 행동 확산의 중요성을 참고하여 자신의 실천사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 그래서 뭐다 푸는데 해설을 하는데도 채 5분이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어, 이런 문제들은 빨리 풀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한 4주, 4주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그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 1등급 맞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